아, 구세조 행세를 하고이어하야야 데코. 고 의심의 에너지가 없던 사실들조차 무너진다 눈앞에서 에 사라져간다 이것이 현실인가 번호 없는 진실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알보이야 알보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데스노트에서 엘 역할로 지난 한 5개월 정도 달려왔던 배우 김성철입니다 네. 오늘은 지금 세미막이고요 지금 인터미션입니다 네. 아 내일 끝난다니까 이제 되게 느껴지지가 않네요 되게 음. 제가 공연을 오, 오랜만에 해,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되게 매회 굉장히 긴장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. 이번 공연은. 어, 뭐 아무튼 너무 재밌는 공연을 해서 너무 행복했고요. 어, 오늘 지금 세미나 내일 막공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또 기가 막힌 레전드 공연을 보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또 이렇게 짧게나마 소감을 말씀드리고 또 이막에 집중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나 저를 응원해 주시는 우리 철컹이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공연을 보러 와주시고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관객 모든 관객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우리 배우들, 스태들 우리, 우리 팀, 데스노트 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인재를 입으셔서 다시 한번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. 이상 저는 엘이었습니다.